안녕하세요. 감상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이천시 신둔면 지성리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지성리 중에서도 이곳은 지금 안쪽으로 조금 들어온 편이에요. 그래서 신둔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요. 대신에 녹지가 굉장히 풍부하고 여유로운 전원 마을이라는 느낌이 강한 곳입니다. 어, 이곳은 지금 대지가 144평에 건평이 48평, 방이 총 4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는 벌크형 LPG가스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정화조 그리고 상하수도 는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내부 면적이 굉장히 넓고 자재들을 굉장히 고급자재들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는 지금 7억대로 어 자세한 가격 문의는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지성리 전원주택 외관부터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외부 주차 공간입니다. 두 대까지 여유롭게 좀 주차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 대지는 지금 이쪽에서부터 위쪽에서부터 반대편까지 굉장히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주경수로는 소나무를 좀 심어주셨어요. 어, 잔디와 잔디마당도 굉장히 지금 넓게 나오고 있고요. 반대편 공간에는 텃밭으로 사용하시던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또은 구간을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석재 마감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수정과 이 뒤쪽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 공간에도 창고 같은 거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관은 지금 오노롱 타일을 이용해서 투톤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옆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는데 금액대가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쪽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데크 테라스 앞쪽으로 쭉 연결이 되고요 이쪽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어 주방 쪽으로 연결이 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중정 출입을 할수 있는 통로고요. 이 뒤편에도 작은 텃밭으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중정인데요. 굉장히 지금 넓게 자리가 나와있고 이 왼편에는 지금 주방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 제 식사를 가지고 나오셔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리 전원주택 내부 영상입니다. 전실에는 지금 신발장 4칸 그리고 한쪽에는 전신거울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고급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위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있고 중문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구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넓은 거실 마주하고 있는데요 거실 바닥은 지금 포슬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구요 양쪽으로 큰 통장과 픽스창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는 데크 테라스로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약간 특징이 굉장히 좀 강렬한 곳인데요 주방이 이렇게 굉장히 분리형으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이쪽 끝쪽으로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모두가 마감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이기 지금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차분단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상판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반대쪽까지 모두 수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도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다이닝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십니다.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충분해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조리공간 쪽에도 이렇게 픽스창을 설치를 해주셔서 전혀 답답하지 않은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는 하이라이트, 인덕션, 그리고 하츠후드 싱크볼까지 잘 마감이 되어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지금 중정이 나와있어요 이쪽 문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고 이쪽에다가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그런 다이닝 공간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 작은 화단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은 지금 다용도실로 나와 있고요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은 인덕션과 싱크볼 배치가 되어 있고요 1층은 이제 방 공간인데요 이곳은 게스트룸으로 주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어르신을 보시고 사신다면 어르신 방으로 내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은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1층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면대 공간은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공병기와 그리고 샤워 공간 나와 있습니다. 1층에 이제 방이 있다 보니까 샤워 공간까지 이렇게 나와 주면은 아무래도 사용하실 때좀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계단 밑에 공간은 창고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계단은 지금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잘 보니까 여기 미끄럼 방지 이렇게 시공을 해주셔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 구조도 좀 독특하게 나왔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면은 이곳은 이제 미니 가죽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싱크대 보조 주방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원하신다면은 요거는 설치를 제외하고 이제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1층과 동일한 구조의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 끝으로 보이는 게 안방인데 안방을 가장 나중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방이고요. 코너창이 크게 나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방이에요. 방 면적은 그리 넓지 않지만 이쪽에서 보이는 투뷰라던가 중장 쪽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총 4개 방 많은 거를 찾으셨던 분들 이번 현장에선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바깥쪽으로 테라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도 널찍하게 나왔고요. 로 보이는 녹지도 풍부한 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주방 위치 쪽으로 가시면은 나오고요. 안방에도 코너창, 대형 코너창을 설치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분 바로 좌측편으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옷을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화장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거울만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은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비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에 보여드렸던 공용 욕실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